이틀동안 체중변화가 없었다 개토끼 전용 박스를 준비했다 이제 좀 편안해 적당한 거리두기 딱 좋다 녹화 끝나고 야식 뭐 시켜먹을까? 자다 일어나서 꼬질꼬질한 개토끼 개토끼 상자의 단점은 개덤벨이 불가능하다 감자뼈는 점점 여유가 생기고 있다 이동하면서 돌리는 연습을 해야겠다 날이 갈수록 가벼운 척하는 몸돌림 20kg 빠지고 이틀동안 체중 변화가 없다 내 몸뚱이는 지금 보상을 원하고 있다 살을 아무리 많이 뺐어도 아직 현실은 세자리수 몸무게다 조금만 더 참고 바로 눈앞에 있는 두자리수 몸무게로 진입하자 태어나서 100kg를 넘은 이후로 9 99 9 9 9 9 k g 가되본 적이 없다 이번에 내려가면 다시는 올라오지 말자 Not to move